Birthday. That's i t s my birthday! I'm going to sing 강강하 근데 진짜 하 아, 모르겠어 아 이것도 지금 개망 같고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 체가 아직 안 왔어요 와 진짜 와 기억 나지 저 지도 만드는 거 기억 나지 내가 뭐 하냐 그랬잖아 생각해 안돼 이러고 있어 뭔지 음. 마음에 드는 체크입니다 윤남자 아씨 예이, yeah. oh, 너무 마음에 들어, oh, 너무 마음에 들어. 유, 이, 와우, 와우. 저희 오늘 재보냈고요. 대박이죠. 극혐이다. <웃음> <국회입니다. 웃음> 너무 극혐인데 이거? 도아니이 <목소리도> <이거? 웃음> 화장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와 이마 미쳤다 예이 it's autumn chon autumn chon hey autumn chon <웃음> o 사랑하게 딥고른 잠깐만 <웃음> <웃음> 해봐 나잡 ooo yeah, <웃음> 사랑하게 딥고른 <웃음> <웃음> 원영씨 <웃음> 지금 미스 몇 번째야 마지막으로 한번 더갈게 o 음? <웃음> 사랑하기를 i <웃음> <우리 이렇게 욕심하겠는가? 웃음> hey, hi. Hi, hi. Hi, hi. Hi, hi. Hi, h 그 Hi, hi. Hi, 나는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i, h 민초 i hi. Hi, hi. Hi, hi. h 본인 생각하세요. 솔직히 내가 민초 맛있다고 제가 다른 민초랑 맛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먹고 완전 민초랑 비슷, 완전 매가 비슷하다고 음, 음. 그렇다고 전 민초파면 안 좋네? 일단 민초파 확정하시고요 <웃음> 왜 고정하세요? <웃음>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아 왜요? 아니 민초파 맞고요 이제 앞으로 민초 같은 말은 다? 채웠어?